We share, Share, s o u n d <웃음> Welcome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주일? 오늘 부활주일 우리 초콜릿에그 받았죠? 모두? 초콜릿에그 맛있게 먹었어? 어나 이거 밀크초콜릿 안좋아해 다크초콜릿 안좋아해 그런게 아니라 초콜릿에 우리 사인이라 그랬지 비밀 암호사인 오 이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신 사인이잖아 어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부활하신 사인이잖아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그러게있었어 바로 오늘 그 부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는 첫주라서 생일도 같이 축하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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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그 나이다 아멘. 자 우리 3월달에 했던 말씀들 복습해 보는 시간이야. 3월 둘째주는 어떤 말씀이었을까? 사전 거룩한 세례. 오, 세례 두번 했는데 세례 제일 일, 원 시간이었어. 자 누가 읽어줬었냐면 세아가 읽어줬었다. 오늘 세아가 다시 읽어줄 수 있겠지? 우리는 그 분의 두고신 는사회를하로서그 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이 것은 그리스 도 글씨도 글씨도 글씨도 글씨 우리 세례 배우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잘 읽어보니까 여기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었어. 어,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We too may live a new life. Amen.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지. 예수님은 사람으로 아가셨을때딱한 한 가지 이유?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속으로 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아가 읽어준 것처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이렇게 배웠었지. 음, 어렸을 때 받기도 하고 커서 받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그 다음에 3월 셋째 주일에는 또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바로 거룩한 세례 2세례두 번째 시간이었지 건희가 읽어주었었어요. 건희 왔어? 어? 건희 소리가 안 들리네? 마이크 켰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다시 한번 마이크 컷, 껐다가 켜볼래? 거나? 어, 해봐. 옳지. 어어어. 조더 어, 어. 가까이 와서 이거 줘봐. 여러분 단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 사람은 그리스도로. 무엇이 분 커미다. 아멘. You were all baptized into Christ, and so you are all clothed with Christ. This shows that you are children of God t h r o u g Christ Jesus. 아멘. 뭐 지금 보면, Baptized into Christ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졌다는 아이디어가 거기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대요. 그것을 세례라고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세례 때 세례식 할때 교회에서 물로 머리에 뿌리잖아. 그래서 아기들은 울기도 하지. 그런데 교회에서 지금 머리에 뿌려 주는 물이 우리를 전짜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용서해 주셨어. 하지만 지금 내 머리에 떨어지는 물처럼 그것은 정말이야. 아직도 효과가 있어. 유효해. 나는 이것을 알아.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예수님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법을 법으로 우리를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용서해주시는 그 순간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율법은 예수님을 포인트하는 예수님까지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또그 다음 주 복습하겠습니다. 제목이 랄랄라인데 어, 첫째 줄을 보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라고 나와있죠? 우리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음. Right. <laughs> 아멘. 이거 우리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지. 우리 한번 하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링크 보내줄 테니까 주중에도 또 들어보고 함께 불러보고 그래봐. 자, 다음. 3월 넷째 주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 세례도 배웠고 무엇을 배웠지? 바로 지난주였는데 거룩한 성찬. 하율리가 읽어 주다하율리 다시 읽어 줄래요? 네. 또저녁의 잡지 신에 마찬가지로 들고 이 잔을 들고 이잔을내 피로 채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Nad de Melknaamhe de wijnmaker en z e g deze b e k e r is het n i e uw e verbonden met goed dat met mijn b l o e d wordt gestolen keer dat jullie hiervan drinken moeten jullie aan mij denken. 아멘. 우리 아까 물에 머리 뿌리는 세례로 예수님 기억하는 거 말했는데 두주 동안 말했었는데 또한 가지 예수님 기억하는 게 있었잖아. 바로 성찬이었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빵을 딱 드시고 어 이곳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음에는 와인잔을 드시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고 마시고 어, 먹을 때마다 나를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우리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벌써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알게 되었지 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을 생각하라는 거였어.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도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또 초콜릿 아이 받았을 때어 사인처럼 암호처럼 예수님 해주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3월 동안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있지요 태어난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요 다한씨 친구들이에요 한 장면은 아니지만 <웃음> 우리 유치부의 한 서연 서연이랑 유년부의 한 세아 세아 친구 초등부의 한 주연 주연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인 동안 우리 교회 어른들 집사인들 못만는 동안 어,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두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 태어난 아기들로 같이 축하해 주기도 해요. 한, 아기 아이고, 아이고. 동생이. 또한 아기는 동생이 또한 아기는 주안이 있죠? 최주안. 주안이 동생이 태어났어요. 이안이라고. 이안이 동생이 태어나서 진짜 아기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다 만나서 축하해 줬을 텐데. 그치. 자 우리 태어난 4월에 태어난 친구들 우리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 오늘 아, 우리 까먹네. 같이 기도할게요.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도 합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도 합하여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태어난 친구들 어, 지연이, 세아 서연이 4월 부활절이 있는 달에 생일을 맞게 하신 것 정말 더 기쁘고 축하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 어 제이니 그리고 이안니 너무너무 귀엽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쑥쑥 자라고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하를 배우고 누리는 어 예쁜 아가들 동생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자 아, 이제 닭반으로 떠져서 선생님들과 더 얘기 나누고 그리고 어떤. 또 하고 헤어지세요 선생님 네. 저제인이본적 있어요 제인이본적 있어? 좋겠다 지현이 아. 이번에 가서 제인이 만져봤어요 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선생님도 빨리 봐서 보고 그래, 지금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 엽니다. 유치부들은 여기에 남아있어요. 음, 아니, 아니. 음, 우리 예이처, 누구예요? 아 우리. 예이트가 누구예요? 예이트, 아. 저가 옷가 거리 있어 캘린 캘린 초등부지